원샷맨니다참 오늘은 초정 탄산수와 가나 초코라떼를 마셔볼 건데요. 탄산수도 종류가 있는데요. 남석 틈에서 미네랄 성분이 용해돼 분출되는 자연 탄산수가 있고 미네랄이 전혀 없는 정제수에 단지 탄산가스만 주입해 제조하는 인공 탄산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몸에 좋은 건 천연 탄산수겠죠? 국내에서는 천연 탄산수가 얻어지는 수원지가 충북, 초정이 한국밖에 없는데요. 우리들에게 초정 탄산수는 해종대왕을 통해 더잘 알려졌는데요. 조선, 왕조, 실록동국 여지, 흠랑 등 역사 기록에도 세종, 세조가 문병과 피부병, 속병 등을 고치기 위해 초동탄산수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초동탄산수는 미네랄, 밸런스가 뛰어난 청정 원료로 아토피, 피부염, 중증에도 개선 효과가 입증된 바 있는데요. 그러면 몸에 좋은 초종탄산수와 가나초코라떼를 원샷테 보겠습니다. 참! 와 정말 맛이 가버린 조합입니다 오늘 맛의 점수는 빵점이에요 원샷 시도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 맨니저습니다 차.